이렇게 해야 되구나. 잔 제주들이 많아요, 제가. 그냥 뭐 그냥 가볼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지의 1분7초 챌린지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뭐라고냐면은 제가 평상시에 물병이 보면 항상 돌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도전해 보려고 여기 준비를 해주셨어요. 각자 크기가 다른 것들이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만, 뭐분7초 안에 제가 성공을. 여러분, 제해 뵙겠습니다. 이거 배고, 배고. 배고. 고 배고. 배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고. 배 아! 이게 제일 어 됐어? 30초! <웃음> 예아 다음에 좀더 날이도 높은 걸로 준비해 주세요 아 너무 에이 저 너무 가서 평하지거 아닙니까? 어, 그냥, 뭐 그냥 가볼게 아, 음, 음. 안 되네 <웃음> Yeah.